아. 아 근데 지금 여름이 너무 빨리 왔는 것 같아요. 진짜 아. 근데 나는 요새 요즘... <목소리> 느낌이 니는 우리 옛날에 그때 미숙이 때 네. 아무도 다 금을 때한 번씩 생각해봐요. 그 느낌 이 사고 그게 하것같아 근데 이게 술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습니다 <웃음> 먹기 시작하면 내가 왜 술을 안먹는가 하면 은 술을 먹으까 술이 안들어 그러니까 뭐 맛도 별로 없고 그것도 별로 없고 옛날에는 오후 한이 시간대도 아니고 좀 되면 은아 전화 온다 오늘은 뭐 어디가 할까 이런지옛날에술 그렇죠. 많이 먹 내가 안 먹으니까 그런게 네. 연락이 조차가 없는거예요 오늘은 가 한잔 해야지 아주 잘 되니까 뭐 여기서 한거 뭐 양나고 저쪽도 양나면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 먹고 그 매매는인기재미는 이런 주건보다는 말찌같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 아침 출근 딱 하면은 문닭열자마자 들어오는게 직원이 아니야? 업자가 들어온다니까 업자가 우리 좀 팔아다가 그래서 <웃음> 요새는 하루 잘 팔리니까 업자 아예 담자 나오지? <웃음> 전화라고 해? 전화가 없지 <웃음> 근데 이제또 바로 바뀐디 지금 봐라 지금 지 있는건 효과가 되고 있다는 놈이 안 팔리거든 전화하면 가고 하는데지음에지금 전화 온다.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운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그런 금은가똑은은 거야. 와 맞는 김에 금은도금은지 찍고 지금은 지금면서이은 지금은 지까은다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리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고금고 지금은 은 지금은 지 저전에도 대포도 안 사도. 그래, 일부러 밥 먹자고 고 일부러 소주 일부러 못 잡고 하는데. 이게 뻑뻑이 룰이란 말이지. 그렇죠. 배소시장이 우일게. 근데 지금은 떨어질 때한 5, 6년 동안 매도 시장이 우일게 됐잖아. 이, 이, 이래야 된 건데, 지금 상황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고, 지금 차기 정부도 함부로 이전 못 해요. 왜냐면 또 헛불이면 또 금액이 올라가, 점프되버린 거야. 그래서 가만히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대구만 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 이씨, 그래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이모부 돌아가셔가고 경주 갔는데, 경주에 이제 또 사촌형이 올라왔단 말이죠. 갔는 김에 그 경주 그지식로 가면 가보자, 임 제가, 제가 택지... 그거 내가 안 팔았나? 아, 근데 특지는 제가 보니까 지금 경주는 죽었어요. 그게 왜팔하는거면은 상호위가 지금 다이소에다 뺏는 건물인데, 몇 시. 다이소다이소 다이소를 이이거를다이소 아이소 오픈 잖아 이렇게 베를까 오픈 창이니까박이되그 옆에 응. 누가 짓는 라면 팔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땅 사는 사람이 응. 야, 야. 스페이스 샤워 알지? 뭐외로그 목숨줄 때 짓는 아들 아 수미가? 수미가 자, 그 집을 짓는 게그때그 안에 이에 고기 찐, 건물이 빡이 잖아그 뒤에 드는 거지 꺼내서 놨지 저, 어디, 뭐, 산사인가 부산 사는 놈이 있어, 이 1층에, 저, 뭐 가고가도가 있고, 그 지점으로 해가지고, 치명제약 되게 있고, 전주차. 그 네. 저, 저, 1층에는 베이커리 도가 있고, 네. 알았습니다. 일단 가보고 전화 드릴게있이라고카그 다음날인가? 이틀 됐는가? 전화 도 가. 이얼마까지 되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묻으라고그 상호위가 하는 거지, 생각. 내고 된다 깨봐. 그럼 뭐 내고 잘 되겠습니까? 월세 이제 나고경주에 이만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나세이 하는 데이렇 계약합시다 이 사람이야 <웃음> 딴 말도 안 하고 예? 예? 하면 또가까뭐이렇그런데있그 자금 집행되는 게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네. 네. 지금 달라 하는 데좀더 주고 계약을 주고 이 자금도 안아서가다드릴요뭐그 하시는 그물주가 어떤식에 하는거 다했더니까 앉아서 약간 좀 깎아놓을 수그상황을 보셨지 내가 되는거니까 얘가 금방 기분이니까 그 깎아도 대형으로 만나 깎아드려야지 그래 가지고 원래 이렇도깎는걸이 얘기 다 됐을거야 근데 또 보니까 금방을 금방 돌아떨어 5천만원 그냥 깎아도 되겠다 예쁘지? <웃음> <사오랑이> 부동이니까, 그냥 예쁘지 그냥 부동이니님 아이고 예쁘고 받았쁘고 야, 미리 이렇게 되네, 이런 정도 들더라고. 될 때는 뭐 쉽게 됩니다, 어. 사실. 사실. 이게 강가할 때, 근데 이런 게 있다. 그것도 막 기술성이 있는 물건이야. 휘뚜어지면 우리는 그쪽 시장도 모른 줄 알잖아. 네, 그렇죠. 뒤에 있는 배우지가 뭐가 되는 그런 것도 안 아, 맞대. 단지 딱 다른 초입에 사람이라가는게 그게 느낌을 많이 주시하잖아. 예. 네, 저건물로봤하때 기분이 좋다, 느낌 좋다, 어, 하고 싶다, 마음에 든다. 그런 거야. 한것 없이 또또 봐라 영천에서도 유명한 그 곰팡집 아들내린가 원래 저한미곰타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금방 전화 와가지고 내부분그래 사달라고 다른 딴 곳도 없는데 딴 바빠가지고 다른 곳도 따라 보셔딴데갈까까 그렇고 내블그보니까4년는면 하고 싶다고 음.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을 방치했는 거야 그 경우 샀어요 어디서 산지 않아? 우리 떠나수성문한테상금 쪽이 데려 볼수 있잖아 상동. 예, 상동. 대로 예, 예, 있잖아요. 예. 그 끄트머리에 예. 코너가 아니고 근데 상동도요구하 끄트머리 그 있잖아. 그 상동 끄트머리 그거를 샀는 거야. 예. 그 나는 생각지도 않은 아, 이사람 말이에요. 사고 나는 피에 그냥 전화만 샀다 보이네. 그리고, 아, 나는 그때 당시에 다른 것도 계약 말이는데아잘하습니다가고뜯었는 나도 미쳤다 이거 사고로. <웃음> <웃음> 근데 뭐 잘못 샀다고 하면 자꾸 말많하니까 그냥 아이고 예뭐 괜찮습니다 하고 말아요 이왕 샀는 거뭐 쪼개수요 뭐 내가 생각이는게아 이게 사람이 자기 애가 너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대로 통계하는 있는데 하다보면 이렇게 내생각지도 못하게 빅데거리라는 게 있더라고 네. 내가 해봐요 네. 그때는 무슨 막 손이 손잡아 잘안이는 거야 내가 막 그래, 내가 막퀸 냈다니까 이렇게 이게 그래. 체크를 잘해야 돼 진짜 알짜배기 손님들 놓치는 경우 혹시나 많거든 보며 그런 얘이 새끼들이야 수성문 분홍산이 있 수성문 앞에 보면 수성문 분홍산이 아니고 없어서 문가아그 음, 네. 새끼들이 많이 종료야 거냐 음. 음. 분홍을 따라가 일단 대로 변입니까 옛날에 그, 바래이 앞에가 그상치우치고빨시색 장거리 줄치는 쪽이 효과 있고, 이런 잘안 됐잖아. 그 상품이 도출돼 있다. 보다가 보면 자꾸 넘어가 먹거든. 그이 약했잖아. 말좀 먹는 게 이게 그만그 샀더라고. 그데 뭐가? 나는 계속있는데 물건 보여지도 않고. 자, 그때 <웃음> 내가 <저때 제가> <웃음> 이렇게 할 수도 내가 내가 아빠가 이렇게없는줄이 이런게좀 있어. 음. 부동산을 잘 못하는 나들은 있는 거 없는 거막 보여주거든 사실 근데 부동산 좀 했다 하면은 가리잖아 예, 왜 사이, 내가 네, 눈높이 가 올라갈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거라 그냥 막 보여줘야 돼 하든지 말든지 이제 좀 예. 3회가 뭐 하다 얘기하지 말고 아니 난 3회가는 아니고 3회가 중앙은 아니지 입구 쪽까지는 내가 그나마 싸면 와뭐 그렇게 겠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3회가 안할것수익률 <웃음> 네. 음. 괜찮은데 내가 입구 뭐 뭐하고 괜찮은 아러니지 가격, 가격, 아, 가격 싸고 아니. 집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잖아 가격 싸게 있어 지금 없는데 아, 그니까 <웃음>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얘기이게 얘기, 틀리다고 <웃음> 얘기했잖아 어떤 단을잘 <웃음> 건지 내가 부수고 잘 거면 열릴기 냉고 못합니다 평수가 고 이거 좀부기에다 열린 그래서. 건 알죠? 내가 <웃음> 사, 아니 <웃음> 상동에 아니 니한테 질러어내뭘안던데왜 4에다 대로 배다 3에다 골목에 배로변 두 번째 집이야 네. 집이 아니고 땅이지 다입었어니다입었내그 땅을 내가 그만한테왜 팔아버지 차라리 내돈을 내가 샀겠다 아, 700이잖아 그것도 없잖아 3에다 700이요 싼 것도 아니고 많아. 싸지 싸지 언제 지금은 시방 천만 천만 동네가 어딘데요 상동 배로변 그래 상동 대로변이 아니고 산에다 가면 되세요 그 산에다 아, 대로변에서 바로 바로 바로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이 건물 네. 한개 있고 그 다음 집이라이기지 네. 그냥 그것도 뭐 네. 주택이 있어가지고 뭐 매주 비용도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바로 주면 되는 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 저거 내가 왜 전마트 팔았노? 유리재에 샀더라, 유리재에 네. 네. 근데 시각 그때 대화하면서 짠 놨던 게 억자도 반읍자가 아니고 경감재이라고 짜 이게 다른 놈이야 뭐, 똑같요동한안 갖고 샀어 내가 없이 내가나그게 재미가 없잖아 따라받다가염소인데머리에그 <웃음> 사람이 만는다고 그래가 약 하고 난다 이따가 내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사는 사람한 법정 들로봤고 파는 사람 법정 가기로 10만 원 계약 전환이 들어가지고 법정에는 들어 300이잖아. 그래서 내 머리에서 처음으로 200도 플러스 500받 500. 그럼 와막 손때만 막이었는거야 그래도 이게 우리 사무실 계약 공유에서 처한 것들. 뭐 국가급 뭐 갑니까? 당신들이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지 난내 개인적으로 는 그게 아니라고 나게 승양이야 승양 승량. 어 뚜껑이 어. 그 리가 있는데 시발 그 끝이지 그, <웃음> 그 치고 그 양목에 또지 준석 갖고 있더라 그것도 팔아라한데 정말 그거는 좀 힘들어 괜찮 할만한 거는 요런뭐 가면은 어느 정도 적극증이 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정말 음. 너무 많이 안고 지가 너무 통대로 대네들 갖고 있는 것도 안 좋고 음. 너무 몰라도 또 문제고 이건 좀 부정이 돼안그래뿐만은 내가 듣는 에 사장이니까, 많 이걸로 수있는냐저 전화 오기